광희토생에서 나온 광희주문술서광희생주문술온 힐카드? 네, 광희생 힐카드? 광이 2생에서 나온 공이. 2생에서 나온 공이. 2생에 광광! 광 공이. 2생에서 나온 공요이타이밍에이 나온 다이요 말도 안 나온 공이. 광생에 절정, 절정 나올제 죠나올때 됐어요 계단은 끝났어요 이게... 나올때 됐습니다 아 절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텐진가서 네. 이긴다는 게 불... 어... 살았나요 그래서? 항상 상대방, 상대방 딜카도 없으면 살았데요? 네, 이건 죽었죠 거 네, 이건 네, 죽었죠 솔직히 저거 살려는 건 양심 네, 화장실, <목소리> 네? 화장실 갔다 오셨네요 그라이크서 네? 화장실 갔다 오셨네오신비가 살? 아이이 <웃음> 찐텐, 찐텐. <웃음> 아, 뭐라, 텐. 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세 분, 없지. 댐 분, 없지 않나 그리고. 아뭐 분, 세 분, 세 분, 게 뭔지 알아? 말 많은 학생이랑 불인 직업으로 이기고 근데 배팅은 항상 역배팅. 저는 뭐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근데 내가 하스 선수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니 뭐 달래 이거 얘가 먼저인가? 얘가 먼저지. 아, 이거, 이거 좀 고쳐줘. 얘는 왜 이거 먼저야? 말이 돼, 이게?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이런 상황에서는. 아이씨, 미쳤다. 나 어떻게 이거? 아, 몇 가지 패치했다고요? 이건 씨. 난리 났는데 이거? 아이씨. 아, 씨. 아, 패치됐 된지 몰랐네. 언제 패치했어? 잠수함 패치야? 그래서 그래. 아니씨아 <웃음> 미쳤나봐 어떻게 이래 좀 빡세네 이일 1,2토템이 아니면 A 이라 1,2토템이라고? 됐다 아 여러분 성공했네요 이걸 성공을 하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, 둥글게 진하게 춤을 춥시다 우승! 나 지금 명치를못때려봐가지고어 떴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거지 저쪽으로 돕니다 크리릭 받아랏! <웃음> 얼박인줄 알았네 뭐가살아났다고 모왁크가.. 그가... 모왁크가 살아났다고뭐왁크가가 그가... 살아났대요 여러분 다 천천히 요구를 내요 네 돌립니다 이거 주고 올! 이게 바로 신라서 다크문을 이용한 방넬 원통길 전타! 허역사가 없어. 갑시다. 바드올리고 바운스다 이거 바드올리고 바운스다 이게 바로 바드올리고 바운스다 죽여봐 이 필드로 죽여봐 라카 아, 좋았다. 다 됐어. 다 모였어. 가저 없어요. 바다라 바다라.